일단 제가 지금 영상을 보여드리기 전에 소카 핸들러가 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소카가 뭔지 는 아실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렌트카죠 제가 지금 뛰고 온게 소카 핸들러예요 얘죠 얘는 얘를 소카 핸들러를 제가 하고 온 겁니다 생각보다 많이 하고 계신 건 알고 있었어요. 근데 저 또한 의문이 있었죠. 이걸로 과연 돈을 벌수 있는 건지 시간 대비 이게 맞는 건지 뭐 쿠팡플렉스나 소카 핸들러나 하고 싶을 때 하는 거 그게 장점이에요. 금전적인 걸또 따지면 쿠팡플렉스나 소카 핸들러나 별반 차이는 없을 것 같긴 하지만 뭐든지 직접 뛰어보고 하루를 투자해보면 답이 나와요. 제가 직접 뛰어봤습니다. 하... 부업으로 뭘 해볼까 검색을 하고 찾아보다가 핸들러라는 부업으로 할수 있는 게 있어서 도전을 해보려고 합니다 쉬면 뭐합니까? 소카 핸들러 예로 한 달에 부업으로 100만 원 벌었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안할 수가 있어요? 저도 합니다 쉬는 날 뭐합니까? 쉬면 돈이라도 벌어야지 요번 가격이 만 원이라고 하는데 이게 해야 되는 거지 말아야 되는 거지? 다 모텔이죠. 어 근데 그 주변에 학교도 있어 살기 좋은 동네야, 그죠? 모텔, 모텔, 모텔. 차가 없어. 아, 뭐지? 뭐야? 뭐지? 아, 짜증. 아, 아, 짜증, 진짜. 가보겠습니다. 있나? 오른쪽 방향. 진짜 잘못 들어왔어. 요또 놓쳤어. 분명히 정말 부지런한 사람 한 사람일 거예요. 자존심 문제예요, 이거. 나는 오기가 생겨. 난한 번은 타겠어. 이게 좋든 나쁘건. 차를 어떻게 타라는 얘기예요? 앞에서 대기하고 있어야 되나 봐요, 그럼. 지금 시간 3시 24분 3시 24분 포기할 수가 없어니다 네, 자존심이 네. 상해 새벽 4시에 니다 네, 경쟁력이 네. 없겠죠? 이거 이거 이 알람 설정 새벽 4시부터 5시 반 사이에 남자가 두짝 달고 태어났으면 자존심이 있어라도 그기 성공을 해야 돼요 와, 아무것도 안 보여 이거다 있다 솔직히 얘기해서 지금 오줌이 너무 매요 그런데 화장실을 찾아 헤매고 있으면 이차 뺏길 것 같아서 자리 지키고 앉아있는 거예 집에 갈 때까지 참을 거예요 아니 도대체 이게 솔직히 얘기해서 이건 좀 뭔가 문제가 있어요 시스템적인 문제가 있어요 이게 말이 되냐고 10분 전딱 됐길래 어플을 켰어요 아내 네 차잖아요 솔직히 이제 벌써 뭐 매칭이 됐대요 그럼 사라졌어요 리스트에서 알림을 설정을 해놓는 기능이 있어요. 나도 알림을 설정을 해놨어요. 매칭을 하고 그 차한테 가면 되는 거야.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새로고침 막 눌러가면서 먼저 낚아챈 놈이 이기는 거잖아요. 이거 차 한대 가지고 하겠다는 사람들 다 몰라가지고 이거 이거 알람 뜬거 확인만 누르면 되는 거야. 아 그리고 이 알람이라는 게 통신 환경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건 때문에 1초 2초 사이로 또 늦어질 수도 있어. 근데 솔직히 지금 너무 어이가 없어 지 먼저 누른 놈이 임자야. 시간 맞춰 온 놈이 임자가 아니라. 돌 받는 건 그거야 아까 보여줬잖아요 화면상 나는 알람 설정을 해놨어요 알람 오늘 해놨다고 근데 알람이 안 떴어 나는 억울해서 그래요 유튜브 영상이나 네이버에 나는 분명히 봤어요 핸들러로 한 달에 100만원을 벌수 있다? 말같지도 않아요 <놀들이> 찌리지말라 몸으로 뛰는 걸로 해서 할수 있다 그건 인정합니다 근데 이거는 알람 뜬거 먼저 확인 누르는 사람이 이기는 거야 이걸로 어떻게 100만원을 보냐고 알람이 뜰 수도 있고 1초 2초 늦어서 뜰 수도 있어요 항상 이겨 그걸 다 이겨도 100만원 못볼걸요 한마디 하는데 이건 하면 안되는 거예요 이건 말이 안되는 거예요 진짜 나 야, 멍청하다니까 나는 몸으로 뛴 놈이 멍청한 거야 이거. 나그 앞에서 지키고 있었던 거 너무 쪽팔려 지금 막 고기를 못뜰것 같아 열버치는데 9천원 편의점에서 다 써버릴 거 아니야 진짜 덕구치사에서 내그돈안 번다 내가 우리 딸이 제일 좋아하는 하늘보리 우리 딸이 좋아하는 피오트 초콜릿 우리 와이프가 좋아하는 수미칩 내가 먹을 거 영신을 딱 챙기고 소름돋는 게 하나 있어요. 근데 아까 그 편의점에서 제가 계산할 때 분명히 할아버지였거든요. 근데 왜 치마 치마를 입고 있었지? 분명 얼굴 화장이 돼 있었거든요.